여에 담아서 냉장고에 잘 숨겨놓으세요. 24시간 안에 반드시 한번더 끓여 먹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한줌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줌도 들어서 물 많이 나와서 짜지네. 아신 싱거워진데. 완전 해장라면인데 이건. 네 지금 갑자기 가평에 가게 돼가지고 정말 즉흥적인 여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어제 남편이랑 굉장히 심하게 싸웠어요. 이렇게 뚤어졌네 그거 화해도 할 겸. 사실 이틀 전에 숙소를 예약을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긴 한데 그래도 화해도 할겸 가평으로 놀러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영상이 평소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새 카메라 소니 GVE10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카메라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성 유튜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이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이 카메라에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있어서 피부를 되게 뽀샤시하게 굳이 보정을 하거나 뭐 뽀샵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되게 뽀얗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랑수가한 300대라서 굉장히 작고 또 크기도 제가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여성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렌즈를 간편하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들고 갈때 너무 얼굴 얼빡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조금 방지하려면 이런 광각 렌즈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처에 가는 거니까 화장을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차도 은근히 많겠지데 너무 좋다. 여기는 컨셉이 빨간색인가봐. 응? 컨셉이 빨간색인가봐 여기. 냉장고랑 전부 다 스매그인가? 아 물놀이 하네. 응. 그 소리였구나. 아, 저기서 바베큐하는 거야? 지소 먹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꼬리배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꼬리 <웃음> 아니야? 그 바나나부터 타고 빨리 달리는 그런 거지아 진짜.. 몰랐다. 나꼬리배인줄 알는데.. 잘 그럴 거면 우리 옷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날씨 안더스타다워서다행다 아, <웃음> 어디? 되게 꽉 잡아야 많이 나는데? 엄청 많이 겠다 이거. 우와. <웃음> 오! <웃음> 장난 아니네. 타고도 태겠습니다. 촬영은 안될것 같아요. <웃음> 정치가 죽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기서 기름 떨어지고 하면 괜찮다 정도. 우리가 제일 적게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적게 먹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목소리도> 음, 겠다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 음. 시간전만시만요잠시만만든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너무 없는데 조금 넣어야겠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줬어 뭐? 내 태몽 줬어 애 키울 때도 그렇고 너을 때가 체력적으로나 뭐 좋으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언제 너무 싶은데? 내년 말쯤에는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후년 23, 24년도에는 나을 음.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뭐일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 커리어 부분도 그렇고 자기 기업 얼마, 언제까지인데 그래도 뭐신한다섯가지는 되겠지 근데 오. 자기 30대 초반까지는 자기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내가 봤을 때한 33부터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이안 나왔네 배부르다 아기 이름도 생각해보자 그게 좋은 거 같아 약간 어디서 생겼는지 신혼여행가서 생기면 김빈 김태리 김 태리가 왜 태리야? 이 이태리. 이쁘긴 아, 한데 너무 연인따라 느낌이야서 김목섬 <웃음> 목살 삼겹살 입장이다 셀카 찍을 때 진짜 줌땡겨 엄청 가끔 비바라 토끼 같다. 실례지만 어데 고입니까 특이한데. 이 모도 될것 같은데. 된다고. 아, 그. 부어줘, 밥만 부어줘. 어. 여기서 담궈놔 아, 자 아, 아, 고양이가